초점이 하나도 없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실레루나입니다한달 내내 계속 공항에 오는 것 같은데 오늘은 도착까지 시간이 좀 남아서 잠깐 공항 영상을 찍어서 올리려고 해요 저랑 같이 산티아고를 투어하게 되면은 전용 버스나 밴이 같이 나오는 편이거든요 배낭여행 오신 분들은 아무래도 조금 어, 공항에서 산티아고까지 가기가 좀 어려우실 것 같아서 가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원래는 여기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오늘은 별로 도착 비행기도 없고 사람도 별로 없어서 한가한 편이에요 이마에서 오시는데 LA 535? 2시 16분 도착이네요 지금 도착했어 그래도 짐 찾고 뭐 나오고 하면은 4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영상을 찍어볼게요. 1층에 5번 문 앞에 보시면 바로 라탄 항공 사무실이 있어서 이행 중에 캐리어가 망가졌거나 캐리어가 안 왔거나 바로 어,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그 옆에 이제 아메리칸 에어라인 항공사 사무실이 있어요. 맛담 옆에는 크루스베리드 라고 약속이 있습니다 1.5배, 2배 비싼 그런 느낌이 있어요 뭔가 요즘 커피숍, 뭐 환전소 환전을 공항에서 하는 건 무슨 짓이죠 환율이 몇일까? 궁금하긴 한데 겉으로 나와있진 않네요 컨이션이나 PBI 뭔가 문제 있을 때이이죠 요길로 올라가면 출국장으로 가게 됩니다 새벽에 손님들 가끔씩 받을때 있거든요. 커피 마시면서 기다려이쪽은 택시나 이제 트랜비비라고 해서 밴을 타고서 한 6~7명이 같이 타고 가는 거예요. 덴고나코스타, ¿Cuánto va hasta Santiago? 카바토나토 Mira, 8000 pesos y el otro es exclusivo que s 30는0트 pesos. 30오 i 스 pesos. 그래서 8니다0 para compartido y exclusivo es 30 0 0 0 pesos. s o m o i okay. e <웃음> 여기서 이렇게 벤을 타고 가는 것 같아요. 트란비벤 아, 최대 6명에서 8명까지 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다 내려줘야 되기 때문에 도착하는 데까지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이쪽에서 쭈루로 걸어 나오실 거예요. 이렇게 여기까지 걸어 나오시겠죠? 이쪽에딱 도착을 해서 이 빨간 선을 나오게 되면 은그 후에 바로 보이는 작업문으로 나갑니다. 1층이 입국장이고, 3층은 출국장이에요. 나가는 방향에 버스들이 있죠. 로세로에서나에스타온 센트랄, 르미널드 수, 트레나카 하리또, 마이쿠, 이렇게 있고, 그리고 쭉쪽 가면은 또, 뚜루부스라고, 그러니까 여러 회사들이 있어요. 한번 가볼게요. 여기가 바로 버스를 타는 공간인데, 올라 노란 옷을 입은 언니들이 표를 팔고 있어요 카드도 되고 현금도 되고 보면은 두 가지 루트가 있는데 공항에서 쭈룩 나와서 이런 이런 이런 이런 곳으로 가서 뭐 쉬는 데가 로스 에어로에스 에스타시온 센트랄 우니베르스타 산티아고 뭐 바하리토 이렇게 있는 거 같고 우니베르스타 산티아고가 가장 센티로에서 가깝긴 한데 여기서 내리면은 좀 되게 오래 걸려요 버스가 너무 돌기 때문에 보통 제일 가까운 바하리토에서 내려서 지하철 타는 게 가장 빠르더라고요 이쪽에는 이제 쪼르부스 버스 정거장으로 올라가! 쪼르스에서 나가는 거 이것도 똑같아 보통 이렇게 쭉 나가는데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여기까지 가지 말고 그러니까 여기 내려서 걸어가면 된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제일 빠른 뭐파하리또 1호선이었던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여기서 내려서 가는 곳까지 지하철역 가는 게 가장 빠르더라고 버스 타는 거는 내일 오전에 지금 오시는 손님들이 가시거든요. 새벽 6시에 출국을 하실 예정이기 때문에 딴티하고 갈때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내일 다시 볼게요. 뿅. 안녕하세요. 지금 손님들을 데려 새벽에 호텔에 왔어요. 현재 시간 5시 44분 6시 출발 이어갔고 와서 대기 중이구요 음, 노블레트리 힐튼 호텔 너무 졸리고 배고프고 아 이제는 산티아고 고강의 3층 출국장입니다. 어제는 1층을 보여드렸는데, 3층을 찍고 있어요. 지금 다 들어가셨고, 이래 가려고 어제 제가 보여드린 버스를 타고 집에 가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일단 1층으로 가겠습니다. 기분에 네. 쩔어 있는 나의 모습. 아, 눈에 초점이 하나도 없네. 자, 어제 봤던 1층이죠? 5번으로 나갈게요. <웃음> 나가서 버스가 지금 시간에도 있는지 한번 물어봐야 될것 같아요. 버스가 있더라도 지금 시간은 타서 내리기에 좀 위험할 것 같기는 한데, 동이 뜨고 있으니까 한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응? 그래, 그럼 그안 돼? 그스파하리1800대소의파하리또 <뭐 <native> <gracie> <데이해설 ?rene> 음, 역까지 가는 걸 샀어요. 자, 제가 타고 갈 버스입니다. 아이들, 그럼 배를 먹안러 가자고. 리 또. 몇번더 비싸다 하리 또? 야, 날씨야. 새벽이라서 손님이 저밖에 없네요. 라고 했더니 또 타고 계셔. 한번 가 보겠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바트로나또 역까지 갈 거예요. 지하철 공사 카드인데 여기서 충전을 하면 됩니다. 800페소네요. 음, 음, 음, 음, 지금 시간은 이렇게 카드 충전을 해서 지하철을 타고 가면 됩니다. 자. 가봅시다. 지하철로. 미쳤어 출근 시간이었어 아~ 비옥철이다 지옥철 출근 시간에 타는 게 거의 뭐~ 10년 만에 지금 지하철을 출근 시간에 타는 거같아 미소 아, 미소 으아. 미소 미소 미소 미소 미소 p e 미 m i s o 소 미소 미소 미소 미소 미소 미소 미소 미소 미소 미소 미 아, 죽었다 사람. 나이 너덜너덜한 모습. 아, 이거 죽겠다. 잠깐 설명을 하자면은 2호선 라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초록색 초록색, 빨강색 있는 경우도 있고 빨강색, 초록색 있는 경우가 있는데 내리고 싶은 역이 예를 들면 은파드로나또였다빨간색 지하철을 탔어야 되는데 <웃음> 저는 초록색 지하철을 탄 거죠 그래서 세로블랑코가 초록색 있는 구간이니까 파드로나또를안 쓰고 바로 넘어가더라고요 혹시나 참고하시라고 저같이 잘 모르는 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꼭 자기가 내리는 역의 색깔을 참고하셔가지고 그 색깔이 있는 어, 노란색 기차를 타셔야 되겠죠? 내려오는 것도 찍었어야 했는데 제가 지금 어, 선생님들한테 받은 이런 것들이 다 망가지고 그래가지고 내려오는 건 찍지는 못하고 일단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세로 블랑코여기에요 이렇게 공항에서 오면 되는데 저는 여러분 보여드리려고 찍긴 했는데 두번 다시 지하철 안탈 거예요 <웃음> 어, 다음부터는 그냥 돈 주고 택시를 탈 타는 게 낫겠어요 그럼 이만 안녕